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품 리뷰나 관련 소식을 전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산 논쟁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중국산 브랜드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형성됐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을 통한 불신이 누적된 결과가 아닐 까 싶은데요. 그래서 더욱 자국 브랜드이자 오래된 기업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주가가 폭등했던 삼천리 자전거의 제품이 유난히 대세인데요. 그 이유가 궁금해 직접 취재해 봤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삼천리 자전거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로 20년간 누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꼽았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우리 삶에 친숙해진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삼천리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가 합법적인 보호 아래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었던 훨씬 이전부터 전기 자전거를 제작해오고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인 2001년에 이미 솔타 2부터 그린이티 A1 팬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제품군을 출시했고요. 2013년에 는 파스와 스로틀 겸용의 팬텀을 개발하고 삼성 SDI와 공동으로 협업해서 개발한 대용량 배터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던 2016년에는 첫 번째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였던 팬텀 EX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자전거 대중화를 현실화했다고 볼수 있죠. 지금의 법적 기준이기도 한 최대 출력 속도 2 5 k m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들을 차례로 출시하면서 다양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활보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였죠. 삼천리 자전거는 워낙 도심형 생활형 자전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던 탓에 전기자전거 소비자층도 매우 다양했는데요. 최다 대리점수를 보유한 브랜드인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과 피드백도 정말 천차만별이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많이 선호한다. 이 기능은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다. 이런 기능은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 등 각종 피드백을 모아 제품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선보였던 게 지금의 인기 비결이라고 많은 대리점주들이 입을 모으더군요. 그 말인 즉 단순히 자사의 고집 만 유지하기보다 소비자 니즈를 파악한 제품을 위주로 개발했기에 대중적인 브랜드가 될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기자전거 기술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다음은 as네트워크망을 삼천리 전기자전거의 선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전자기기란 매우 편리한 존재이면서도 매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옛날 텔레비전처럼 때린다고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괜히 손댔다가 더큰 고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고가로 구매한 자전거를 장기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후 처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전국 as가 가능한 대리점이 얼마나 많은지 as 접수 과정이 복잡하진 않은지 전문 인력은 충분한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등 판매 유통망만큼이나 AS 네트워킹과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특히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처리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인지 삼천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AS 접수를 받고 있더군요. 온라인은 삼천리 자전거 본사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식이었습니 다행히 한국 브랜드이기에 글이나 대화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큰 장점이더군요. 오프라인은 직접 서비스 지정점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전국 1,012개 대리점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기 자전거 서비스 지정점이 전국의 164곳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점을 검색한 후에 찾아가면 된다는군요. 간단한 정비는 굳이 서비스 지정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을 찾아가도 되는데요. 일반 대리점에서 정비가 어렵거나 고난이도 정비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사 또는 서비스 지정점에 택배 배송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어도 배송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아마 삼성 정도의 규모가 되면 직접 수거하러 오게 되지 않을까도 추측해봅니다. 그래도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한 편이고 정비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게 경험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품 조달이 어렵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정 경비를 차일피일 미루는 일은 매우 적다고 하는군요. 다음으로 삼천리 자전거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점검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브랜드든지 전기자전거를 출고하기 전에 안전점검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예외는 아닌데요. 내구성 테스트나 제동성능, 차체 피로도 검사, 과충전과 고온 변형 검사 등 다양한 검사 항목에는 기준치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삼천리 자전거는 정해진 안정 기준보다 20% 높은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시간과 제작 비용과 수고가 투자되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안정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사용상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줄이는 방법이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배터리 이나 모터와 같은 전동 유닛은 삼성 sdi와 대만 브랜드인 바팡 그리고 시마노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제조사 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kc마크와 인증번호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얻는 것 같네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품질평가 테스트에 따르면 실험 대상이 되었던 팬텀 ex와 팬텀 ct의 경우 제품 스펙에 표기된 주행가는 거리보다 실제 주행가는 거리가 더높은 편입니다. 거나 비슷하게 나타났고 안전 기준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증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군요. 추천 전기자전거 네가지를 소개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저 역시 실제로 다수의 삼천리 전기자전거를 경험해본 결과 주행가는 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장거리 주행으로 타봤던 세가지 팬텀 QSF, 팬텀 CT. 팬텀 F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던 걸로 봐서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요. 다행히 타는 동안 정비를 맡겨야 할 정도의 고장이 발생한 적도 없었습니다. 행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사가 한국인데 뭐?라는 여유있는 배짱 과 전국의 삼천리 대리점은 널렸다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 파워 인것 같습니다. 어쩌다 삼천리 자전거 특집 영상 이 되어버렸는데요. 기왕 이렇게 된거 마지막은 삼천리 자전거의 퍼포먼스 레이 브랜드인 첼로 이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취재함에 있어 삼천리 자전거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바로 첼로 라이딩 챌린지 지도입니다. 이는 전국 국토종주 코스를 포함한 52개의 주요 라이딩 코스가 표시된 지도인데요. 각 코스를 완성할 때마다 스크래치로 긁어서 기록을 남기는 라이딩 버킷리스트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 52개 코스의 길을 안내하는 각각의 GPS와 코스 설명도 이 지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걱정 없이 자전거와 도전정신만 챙기면 되겠네요. 지금 두 바퀴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 나도 라이딩 버킷리스트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면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닉네임과 주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도전과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도는 50분에게만 제공할 예정이니 도전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릴게요. 그럼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